올라가? 올라가수 있어. 감사합니다. 올라가 봐. 아이올라아이 어째, 어째, 말을 잘 듣지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저 늦게 왔어요. 늦잠 자서. 와. <웃음> <웃음> 우와 나 이거 처음 타본다. 네 감사합니다. 저 이거 처음 타봤어요. 진짜 신기 <웃음> 너무 재밌다. 아니 이게 질드는 거나 질드 들어서 여기 올라가는 게 뭐야? 네. 어? 감사합니다. 아이, 진짜. 와 진짜 감사합니다. 안 아니 저여기 열체크 하고 가요 아 열체크 아래쪽으로 내려갔나 보다 아 여기 있어요 없어요? 중간에 내려갔다고 하긴 했는데 <웃음> 저기서 소리가 저기서 는다 아, 아. 열체크 여기서 하고 그냥 대가 갈게요 <웃음> 감사합니다 네, <웃음> 아 진짜 재밌었어요 아, 아니 근데 지금 뭐그한까지 올라오기도 힘들잖아요 아. 얘, 얘는 말을 잘듣데 그죠? 네. <웃음> 보기엔 막 그렇게 안 깊어 보이는데? 어, 엄청 깊어. 오, 진깊어 오. 수영할 래 하이야? 들이고하이고 와, 잘한. 어떻게,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요, 또. 수영을 좋아해가지고. 하이, 저기 내려가자, 이제. 여기 멋있다. 주사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하야저 올라와. g r <웃음> <웃음> 열정! 열정! 열정! <웃음> esi UCK CCTV C とか 아, 이거. 예, 아빠, 엄마 손에. 멜론, 멜론, 멜론, 멜론. 멜론, 멜론, 다론 멜론, 멜론. 멜론, 멜론. 멜론, 멜론. 멜론. 멜론. 멜론. 멜론. 멜론. 멜